10년 전 2009년 7월 7일, 대학로 후암선원이 위치한 소극장에서 최초의 100일 구명시식이 올려졌다 이날의 100일 구명시식은 모든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선원이 아닌 연극 공연을 하는 무대에서 100일 구명시식을 올린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다. 지금까지 구명시식은 가족 중심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가족은 그 운명에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큰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의 운은 국가의 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2009년을 즈음하여 구명시식을 도중에 중단시키는 일도 잦아졌다. 국가와 사회의 변고가 발생하면 더 이상 구명시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구명시식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영계의 준엄한 꾸짖음에 마침내 구군을 비는 백일 구명시식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구명시식에서 가족의 조상을 모시듯 백일 구명시식에는 나라의 조상인 단군을 모시기로 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산에 올랐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좋아도 하늘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모래위에 집짓기나 마찬가지이기에 그런 무모한 산행을 감행한 것이었다. 다행히 내가 산에 오르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거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백일구명 시식을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일구명 시식을 올리기 하루 전 새벽 3시 30분경이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하더니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창업주 13인을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13인의 창업주? 처음에는 대기업 창업 총수를 말하는 줄 알고 의아해하였다가 불현듯 백두산을 조상으로 둔 국조님들이 떠올랐다. 고조선 단군, 고구려 고주몽 백제 온조, 신라 박혁거세, 가야 김수로, 그리고 백두산 위령제 때 마, 나는 사실 경주 김씨요. 라면서 자신이 신라인임을 밝혔던 후금을 세운 누루아치까지 그렇게 모두 열세분의 개국 열송조를 모시고 국혼을 불어넣는 백일 구명시식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최초의 1 0구명 시식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2009년은 간도협약 100년이 되는 해였다. 한간에는 100년 시오설이 돌고 있었다. 만약 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가 영원히 중국 영토가 된다는 설이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영유권을 맺은 협약으로 땅의 주인인 조선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기도가 정확히 절반을 향해 달려가던 8월 29일이었다. 보안미래연구소의 K-국장이 간도협약 무효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행 비행기에 올랐다. 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는 시안이 며칠 남지 않은 어렵고 바쁜 행보였다. 내가 직접 갔어야 했으나 비치 못할 사정으로 공항으로 가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나는 호한미래 연구소 직원들을 불러놓고 종이 한 장을 펼쳐 혈서를 썼다. 손가락을 깨물자 짙은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위법망구, 즉 이 법을 위해서라면 몸을 버려도 좋다 라고 쓴뒤 k 국장에게 건네 주었다 2009년 9월 1일 간도협약 100년을 단 3일 남겨두고 후한 미래 연구소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무효화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접수 과정은 마치 첫 보전을 방불케 하였다 그 정도로 어려운 서류 접수였다. 이 과정에서 도와주신 비날론 발명으로 유명한 고 이승기 박사의 조카 B씨와 전직 공무원, 전직 외교관 등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바람만장했던 최초의 1 0 구명 시식은 2009년 10월 10일. 북한의 개성이 가장 잘 보이는 강화도 제적봉에서 막을 내렸다. 나라를 개국하신 열성조를 모시고 시작한 구명시식이었기에 단군의 제천이식을 올렸던 강화도에서 회양식을 가졌다. 증산 선생께서 열석자로 오리라 라고 하셨던 예언처럼 열세분의 개국 열성조를 모시고 시작한 구명시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말씀도 듣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통일이 아닌 연방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2019년 3월 3일에 시작한 제19차 1 0일구명시식의 배양식이 있었다. 2009년 최초의 1 0일 구명시식을 올린후 지금까지 무려 19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1 0일 구명시식을 함께해 주신 호암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